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 입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분양 절대 받지 마라 46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대형 유튜버죠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보면은 46만 명이 구독을 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뭐. 정말, 그,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웬만큼 해가지고는 46만 명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. 15만 명의 조회를 얻었고요. 자,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? 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. 여기서는 둔촌주공 절대로 받지 말라. 이거는 그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자기 어떻게 보면 전재산을 능가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, 확보하느냐, 안 하느냐, 이게 중대기로에 있는 건데, 여러분들이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. 이 헬리오시티와, 여기서는 에 지금 주장한 것이 고도, 아르테온을 비교로 했어요. 둔촌중화하고 아르테온하고 헬리오시티하고는 전철로 네다섯 장군장씩 왔다 갔다 하는 데이걸 완전히 그 비교 대상이 안 되죠. 그래서 적당히 비교할 만한 곳은 없는데 그래도 꼭 비교를 하자면 비교를 해야죠. 둔촌 푸르지오가 바로 한한 한 1km 지점에 있습니다. 작은 단지인데 800 800세대 규모고 한 10년이 너무 구축세대예요. 59형이 9억에 나오고 10억 5천에 나오고 그랬네요. 에, 그다음에 그 84형이 13.5억이 나온 게 있고, 14억이 나온 게 있고, 14억이 나온 게 있어요. 그런데, 이 10년 된 구축 매물하고요, 구축 매물하고 신축 매물하고 신축 프리미엄이 매억 정도는 있습니다. 그, 그, 여태까지 과거부터도 그렇게 신축, 신축 그 분양이 구축 매물하고 이렇게 더 떨어진 적은 없어요. 이제 여기서 이 유튜버의 주장하는 말은, 뭐, 미분양은, 어차피 미분양 날 건데, 그때 이제 이렇게 앞에 제시한 대로 30% 할인, 64% 파격 할인, 아, 이런 거 할인할 때 그냥 그, 이렇게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, 뭐 그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. 물론, 분양이 안 되면,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 뭐 진짜 앞에서 보셨듯이 30% 할인 응? 40% 할인이라도 해서 이거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그 지금 둔촌중하고 300m 떨어져 있는 더샵 파크솔레유가 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분양가가요, 평당 3,500에서 3,700입니다. 197세대고, 과거에 3익 빌라를 이렇게 10층 높이의 아파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그 빌라를 해서 이렇게 소규모,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나홀로 아파트죠. 나홀로 아파트인데, 이거를 그 이제, 아파트로 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분양을 해요 분양가격이 지금 거기와 비교해도 둔촌이